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2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강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3장의 일반선박과 유료저장부선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먼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3장의 특징과 제1절에서 일반선박과 유료저장부선의 유료염손해배상책임, 제2절에서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유료염손해배상보장 유류 계약에 대한 순으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3장의 특징은 법 제2장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의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3장에서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류염소원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1조는 그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염소원의 배상 책임, 또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들은 선박 연료유 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제2절에서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염소원의 배상 보장 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류 저장부선에 대하여는 책임 협약이나 선박연료유 협약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류 오염 손해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제1절 일반 선박과 유류 오염 저장, 유류 저장부선의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에 유류 대해서는 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내지 제46조까지 4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43조는 일반선박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 유류 제44조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 유류 제45조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자한 제46조는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자한 이러한 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3조 일반 선박의 유료염소해의 배상 책임에 대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염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염소해의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2항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 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3항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에 승박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승박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문은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염소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인데요. 제2장의 유조선의 유료염소원의 배상책임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를 준용함으로써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용 손의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의 원인,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 선박 소유자의 구성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것이고요. 제6조를 준용함으로써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의 결과 책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의 유료염 손해 배상 책임 제2항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료염 손해가 어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료 오염 손해가 법제 5조 제1항 각호의 은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해당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제2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제3호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자, 제3항은 유료용선의 배상사고가 1년의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에 의하여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승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항,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의 원인, 책임원칙과 면책사유, 선박소유자의 구성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먼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 5조를 준용한 제1항에서는 사고 당시 그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박소유자는 선박법제 8조 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일반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선박의 소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일반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모두 이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유료염 손해배상사고가 1년의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한계의 사고로 인한 유료염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고 그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책임의 주체는 당의 유료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건이 생긴 때의 선박소유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시킨 규정인데요. 법적 절차를 단순하여 유료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선박소유자 등에게 유료염선의 배상 책임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엄격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된 것인데 선박소유자 등 이외의 자와 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이고 선박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완전히 집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선박 소유자 등, 선박 소유자 등의 대리인 등과의 관계에서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유료염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다른 선박의 고의, 과실이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상법 제 769조에 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선체 용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일반 선박을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선체용선자가 실질적인 선박을 운항자이고 대한민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선체용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와 경영 실태를 보면 첫째 등록된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선체용선하여 이를 운항하는 경우 두번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통하여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금융을 제공한 자가 형식적인 등록선주가 되고 실제 선박의 구매자가 선체용선자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세번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선박 소유자로 등록하고 선박을 구입한 자가 선체용선자가 되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선체용선 계약을 이용을 하는데요. 어, 이때 선박의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항계는 선체용선자라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을 선체용선한 경우에는 선체용선자도 선박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의 확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료오염 손해에 실질적인 책임 있는 선박 운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 선체용선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의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배상사건인 경우 외국인인 선박소유자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해상기업자인 선체 용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선박소유자와 연대 책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체 용선자를 사고 당시의 일반 선박의 선체 용선자로 보게 됩니다. 어, 다음은 유료염 손해의 승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어, 일반 선박은 유조선과 유류 저장 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겸용선, 부선, 항해선, 난파선, 노도선, 공용선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겸용선은, 일반 선박에는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 캐리어, 즉 겸용선도 포함이 됩니다. 국제유류운송에서 석탄 기타 일반 화물과 유류의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오비오선이 다수 운항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다만 겸용선의 경우에도 산적유류를 화물로 써 실제로 운송하거나 선박에 그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조선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포장된 유류를 운송하거나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남아있지 않은 겸용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반 선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법 제1조2 제3호는 자력항행을 할수 없어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부선과 제3조의 유류 저장 부선을 제외하고 항해용 목적으로 건조되거나 개조된 부선은 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일반 선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항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유조선을 항해선에 한정한 것과는 달리 일반 선박을 정의한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항해선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선박 연료유시백 제1조 제1호에서 선박을 항해선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또 유조선을 정의한 이법 제2조 제1호에서 항해선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법 제2조 제2호의 일반 선박의 정의에서 굳이 항해선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것은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항해선은 물론이고 매수항해선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난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하거나 좌초되어 전손된 경우에 해난사고로 전손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유리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유리오염 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하는 해난과 시간적 간격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겠지만 해난과 유료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정기타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을 상법상 노도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를 저어서 가거나 밀어서 가는 선박입니다. 이 상법이 단정 또는 노도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대규모 유류오염소에 대비하여 이 법이 적정되었다는정도을볼때 노도선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군함, 경찰선, 기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류를얘기하는데어이 일반 선박의 그료류 그,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성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5에서 호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용유와 연료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니까, 선용료 속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제3장은 선박 연료유 협약을 비준 수용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제 2조 제6호의 정의 규정에서 연료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제2조 제5호의 생활은 선용료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빌지와 슬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빌지란 선박의 엔진 주위 및 화물 펌프실 등에서 생기는 찌꺼기로서 폐유활류와 오수가 섞인 유성 혼합물을 얘기합니다. 이 슬러지란 선박의 연료가 디젤 기관으로 공급되기 전에 연료탱크로부터 세정기를 통하여 제거되는 기름찌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다 이러한 빌지와 슬러지는 그 유출시 해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유류와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유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찌꺼기라는 점에서 이법 제3장의 유료 오염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연료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법 제2조 제6호의 연료유의 정의에서 유난주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유로 규정하였다는 점, 제2조 제7호 감목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빌지나 슬러지가 법제 2조 제 6호의 연료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료오염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유료오염손해는 일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다음에열반 손해 또는 비용이 되요. 첫째, 유료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이 나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 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방제조치 비용. 세번째,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선박에 의해서 발생된 그 손해인데요. 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절박한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그 사고로 연료 유 유출이나 배출이 있었다는 인과관계 또 연료 유 유출 또는 배출과 소원의 사이에서 인과관계 이두 가지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사고와 유료오염과는 인과관계 유료오염과소원의 사이에 인과관계 이두 가지 인과관계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때 사고는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출은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흘러나오거나 나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출은 일반 선박에서 연료유를 내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고위과실의 유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서 규정한 연류가 일반 선박의 외부로 흘러나가서 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유출 또는 배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이라는 것은 일반 선박 자체가 입은 멸실 훼손이 아닌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료용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인데요. 손해의 종류는 보호법익에 따라 인명의 사상과 같은 인적손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물적손해 해양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손해등이 있습니다. 환경손해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 또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인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이 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과 환경 손상의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이 하나요유료염 손해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치매는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성립 단계에서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자연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 범위, 배상액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이나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제의 2조 제7호 나아목인데요. 사고로 유료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료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유료염사고로 법제 2조 제7호 감옥의 손실 또는 손해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에 해당됩니다. 이두 번째, 법 제2조 제7호가 다모인데요 사고로 유료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고와 유료오염, 유료오염과 유료오염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고는 충돌, 좌초, 유료의 배출 등 유료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유료오염 손해는 유료의 유출 또는 배출로부터 발생된 오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피해자가 일반 선박 소유자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이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이상의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소해에 대해서는 어느 일반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일반 선박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 선박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손해의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음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 그 손해가 자신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는지를 입증한 때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 발생의 원인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은 법제 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유류 오염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데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발생의 원인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제 2조 제7호 감옥은 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선박 소유자가 부담할 주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법 제2조 제7호 나아목과 다목에서는 감옥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지조치 비용과 방지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하는 데요. 이러한 것은 부스적 채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감옥은 주된 채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유료 용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발생의 원인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데요.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누렸을 장래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는 채무 불행과는 이 달리 피해자가 가졌던 기존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예초부터 어떤 권리나 불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료유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과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음 역시 부수적 채권인데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수 있고요.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결과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경우에는 방제조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박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 채권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 64조 제 4항에 따른 방제비용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인데, 요이 방제조치를 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자한절차에 참가를 규정한 법제 38조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선박 소유자가 직접 지출한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과 방제업자에게 방제조치에 따라 방제업자에게 선박 소유자가 이미 지출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선박소의자가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과 책임인데요. 엄격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법 제43조 1항 단서 조항이 의하여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열강 법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선박에 의한 유류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감옥에서도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하여 발생된 오염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유류오염손해로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가 유출되는 유출 또는 배출된 사실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오염사실,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의 발생만 입증이 되면 선박소유자의 과실 요구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미법상으로는 이를 strict liability, 즉, 엄격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결과책임을 으볼수 있는데요.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배출된 연료유가 유발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과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개별적 불법행위의 일종인 환경손해에 대하여는 오염 유발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 이를 과실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는 것이 되지만 그 기업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지도불리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그 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 주의지입니다.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원인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강제보험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무과실 책임보다는 결과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염 손해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책임, 배상할 책이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두번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세번째,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 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이 제거된 면책사유는 책임보험계약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까지 강제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위험까지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어, 영국의 경우에는 면책사유 판단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즉 irresistable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를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면책사유 판단 기준은 불가 항력 act of g u a d 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손박소유자가 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다는 것은 이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상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입장으로는 뭐 부족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책임의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6조를 준용하, 준용하는데 제6조 준용 배상책임의 고려는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의온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책임원칙은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불측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박소유자 측의 책임을 지음으로써 법리적으로는 선박소유자 측의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책임원칙을 보완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유료임 손해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연대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용 손해가 어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에 의한 것인지 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유료오염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 선박의 선박시효자는 면책이 됩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권의 제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1조 중용 권리의 손국인데요 법제 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 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는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재적기간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발생시킨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로 3년 이내,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는 에 소멸하게 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해서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제책기간으로서 우리 법제상 청구권의 시간적 경과에 의한 소멸문제는 소멸시효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박연료유협약이 제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따라서 제척기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어, 제척기간은 유료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료염손해의 발생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을 경과할 때는 당연히 유료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경과하지 않아도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일이 지나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최초의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재판상 청구 해야 합니다. 유료오염 손해가 어떠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느냐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겠지만 유료염 손해가 나를 더해서 누중된다고 해석되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정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수일에 걸쳐서 손해 발생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기간은 일체가 되어서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료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 일반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한 후 외판의 파공이나 부식과 같은 원인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유류오염 손해가 생긴 때,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고가 1년의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은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건이 여러개 관련된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된 날을 기상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오염 유류 오염 손해와 그사건과이 사이에 엄격한 의미의 상당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고 양자 간의 어떤한인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는 반드시 소송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의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 책임자한절차의 참가, 중재인 선정의 통지, 파산선언의 신청, 파산절차에 의 참가, 회사 회생 절차에의 참가, 민사 소송법에 의한 배당 요구, 화해 절차 참가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상 그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어, 첫째, 유료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유류 저장 구성과 일반 선박에 대하여 책임 제한 제도를 둔 국제 협약 등 입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 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연료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세번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제2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